게임은 아무도 못 깨.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 게임은 절대 못 깨. 따다 소리가 너무 크면 말씀해 주세요. 어, 밑에 날다람쥐가 어? 응? 어요 어, 다시 시작해야 되나? 분명 라고 했는데 내가 말했어 <웃음> 다시 결게요 음슈 찬토끼 나비야 나비야 어? 어? 오 노래로 길을 막히세요 음. 종로로 갈까요? 영종로로 갈까요? 아니면 어쪽으로 갈까요? 가자 가자 도대체가 노래를 왜 해야 되는 거지 바보 아닌가 말만 해도 되는데 뭐냐고 종로로 갈까요? 같이 해주는데? 허벅스 시계가 고장났슈! 오 이제 시작인가봐요. 아 이게 튜토리얼인가봐. 음 응. 나는 야 인기가 존나 많아. 노는 게 하지 않을까요?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a h h h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먹어줄게 냠냠냠냠냠냠 젤리까 아닐까 젤리일까 아닐까 어쩌구저쩌구 헷갈리고 서있지마 우! <웃음> 어떻게 봐! 뭔데? 얘네 나올때 말라려면 영혼이 떨어지네 먼저 눈치게 햄미네 너는 그냥 가만 이사 난 내가 해줄게 어쩌고 올까 아닐까 어쩌고 올까 아닐까 헷갈리고 웃어있지마 후! 아니 뭔지 더러운 새끼 x x 럽다 진짜, 진짜. 어헉?! 거의 뭐 조금인데 강시가야 이거 누구야 아까도 또... 야 온초비잖아!! 아 나의 기백에 이 젤리들이 다 도망치는구만 슈 나의 기백에 쫄아가지고 에? 어? 어 뭐야 아니 내가 쫄고 있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에야야 뭐야. 호옥슉 어, 촉수물? 갑자기 분위기 촉수물? 뭐야? 죽은 거야? 뭐야? 듀엣 레저트 어 새로운 맵인가 본데요. 오우 음, 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내가 해줄. 음. 제 보정하라고. 아... 아 야, 미친놈아! 미친놈아! 뭐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감동 모먼트 싸고 자빠졌네, 뭐야? 뭐야? 아. 뭐야, 음치인가 봐. 아니, 근데 이거. 나 음치인가 봐라고 엄청 낮게 말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도대체가 이거를 말을 할가 음. 왜이라도 도하냐 뭐야? 왜 아니에요? 왜? 아니 그 말하는 소리만 인식이 되잖아! 말하는... 말하는 소리만 인식? 되잖아! 아... 아... 뭐야 낮은 음으로 하니까 놀라가는데? 뭐야? 아, 게임 설정할 때 노래 안하고 말을 해서 놀다고? 아 진짜 그럴 수가 있나? 그..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아.. 아 <웃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닌가 보다!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 아닌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옳지 옳지 지 내려가 내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자 <놀람> <놀람> 寝るわ寝る寝る 뭐야 이게 아니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아니 뭐, 뭐한도터라이즈에요 뭐지 이깨라이들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위로 조금만 가라뭐 아, 소리 지르면 내려가 뭐지? 뭐야 도대체 미친놈인가 봐 도대체 진짜로 자 여기서 그냥 가보도록 합니다 아니 아니 올라 올라 올라 환불하는 게 낫다. 아 장난하나? 진짜. 그래서 오늘 잠깐 그거, 그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원핸드 클래핑 있잖아? 어, 이 새끼, 이거, 이거, 리코더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데도 안 된다? 이, 이, 이, 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해본다. 어? 아, 뭐야, <목소리> 벌써 환불 됐어! 씨! 나 리코더 사왔는데. <웃음> 아니 이 새끼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주말인데 미친 새끼들 아니요. 이거 혹시 두 번도 되나요? 어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스팀 스팀 구두 구매. 번째 구매요. <웃음> 뭐야? 환불하고 또 사고 환불하고 또 사고해도 상관없다는데? 두 번까지는 환불이 되나 봐요. 게임 환불을 너무 자주 하면 뭐라고 하나봐 어떤 사람은 이거 영정당 했다는 사람도 있네? 게임 제작 나 지갑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 들어왔다 16년부터 20년까지 77번 환불했다는 사람 있다고? 야 그럼 이건 된다 잠깐 해보고 환불하자 어? 뒤졌다 리, 뒤졌다 리코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 깨라 <웃음> 그랬어. 내가 봐 내가 봐. 이 내가 이상하다 그랬지. 어? 이거는 좀 되는 거 같은데요. 아, 여기 딱 도에 걸리네요.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와, 근데 근데도 조금 이상하기는 해. 근데도 얘좀 바보기는 해. 아니, 장난하나. 어, 리코드 없는 사람 게임하지 마라? 야, 이거 왜 비틀내라고! 라는 안 된다? 라는 죽어도 안 된다? 난리 났다 음계 가문 어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이 게임은 아무도 못 게.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게임 절대 못 게. 물론 깔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근데 못 게. 스티맘 이랬다 저랬다 서 미안하다 근데 환불해야겠어 아니 니마 내가 목소리로 목소리로 안되길래 내가 진짜 리코더 사와서 했거든요? 근데 안되거든요? 올땡이가 개 터져서 환불 다시 받아야겠어요. 수고하세요. 환불 요청 완료. 와. 잘한다. 잘 분다. 어? 집사 잘 분다. 잘 분다.